아유, 아유, 마지막에 교환 잘했으면 몰랐는데. 그거 아니었네? 무관한가? 조었다다 죽었다. 왜 전턴도 그렇고, 왜다 뿜어형을 들고 있는 걸까? 나랑 싸운 상대는. 앞살육을 아감마감이 없어요. 아감마 아 뒤르게 싸운다. 레전드다 진짜 야 0.2%다 1 남나? 참딱 때문에 0.2%네 마지막에도 왼쪽 쳤으면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긴 해. 오래 기물이 좋아서 육발을 하는 거예요. 말이 존나 웃기긴 한데. 야, 야, 야! 이! 아, 약간 불안했어. 아, 아, 뭔가 나올 것 같더라. 아니, 존나 불안해 보이더라. 아, 아. 아, 이 뭔가 느낌이느낌이딱 들긴 했어 딱일일 있을 때이가 존나 싸거거든민초거 팔고 이미 뭐야. 뭐야. 내모 뭐야. 어디갔어 민초를 팔고 어 봐봐 봐봐 민초 집었죠 마우스. 여기 있잖아. 그때 지만대로 갑자기 모두들이 그냥 엎드려 쳤어요. 갑자기 지만대로. 아, 어, 근데 어, 좋아요. 이겼다 이거. 어, 어어? 야 잠깐만. 뭐지? 아, 어, 근데 어, 좋아요. 이겼다 이거는. 어. 뭐지 이 중심 캠은? 아니, 아 뭐야? 야 잠깐만.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님들? 뭔가 어색하지 않아? <웃음> 어이가 없네 진짜. 아이 킹 게임아 진짜 아니 그것 때문에 졌잖아. 하 아, 새끼 게임이 따로 없네. 아니 아 그것 때문에 졌잖아 지금. 아 게임이네. 여기서 이제 확인 가능하겠죠? 빡시. <웃음> 뜨긴 하네. 아 리븐 대역까지 다. 야 이거는 변수 없으면 이긴다는 생각이네. 오. 어. 어. 여기서도 첨보 벗기고? 아이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몇 개야? 두 개야? 이겼다 이씨 <웃음> 어이없네야 이거 좀 기묘하게 이겼는올라 억울하겠다 아 배치가 너무 어렵다 진심 정신 나가서 먹을 거야. 배치를 진짜 모르겠네 이건 좀. 아 이거 흉합체를 앞쪽에 좀 추가해야겠다. 이게 맞았어. 흉합체를 뭐. 좀 앞으로. 아 안돼. 아직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, 오, 그렇죠? 오 이거 오 어? 어, 잠깐만. 우와 저... 미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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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어! 아니, 이거 뭐야? 아니 아니, 이거 뭔데?